안녕하십니까 한비즈 종합 컨설팅 안진홍 대표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정책, 정부 출연,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의 개요를 보시면요. 출연금 보조금, 용자지원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정부 지원자금의 규모를 보면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쳐서 19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R&D 출연자금 부처별 전담기관으로는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창업지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지능원중소기업지능공단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이런 기관들이 R&D 사업, 특히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18년 부처별 주 R&D 지원 예산 현황을 보시면요. 전체 규모는 19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가장 많이 배정된 기관 순으로 보면 과기정통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사업의 전체 규모는 1조 839억 원이며 13개 세부 사업과 25개 내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한도, 지원 조건, 기술료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 같습니다. 올해의 중소 벤처 기업부의 R&D 추진 방향은 10분위기식 방식의 저변 확대 R&D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전략적 R&D로 전환하였습니다. 전략 분야 R&D 중점 투자에서 올해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전략 분야를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R&D 성과 확상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R&D 제도 선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는 창업기업과제와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하게는 창업기업과제는 디딤돌과제, 여성참여 활성화과제, 혁신형 창업과제로 나누어집니다. 올해 혁신형 창업과제가 포함됐는데요. 제4차 혁명 기술과 관련해서 원래 1.5억 지원되는 것이 2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활성화 사업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회차 사업과 5회차 사업에 여성 활성화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어, 대표자가 여성이 아니더라도 주요 어, 그 과제 그 참여자가 여성이라면 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디딤돌 과제는 어, 총 어, 5회에 걸쳐서 올해는 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창업성장기술과제는 올해 총 2,727억 원이 예, 배정돼서 예년에 비해서 38%나 증가한 어, 그러한 그 예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어, 반드시 유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또한 어, 말씀드린 그 기술 창업 투자 연계형 과제를 보면 올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민간 투자 주도형, 어, 팁스라고 알려져 있죠. 어, 팁스는 어, 총 190개 팀을 어, 지원하는데 예비 창업자나 7년 미만의 기업이 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 팁스그 어, 주관사 엔젤투자가 1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추가로 4억, 총 1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크라우디형 펀딩 연계형 사업은 1년에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 이상 크라우디 펀딩을 1년 내에 유치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성장기술과제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혁신 과제가 있는데 이 혁신형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창업 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지만 올해 이 중소기업청 이 중소벤처부 사업을 보면 이 기획 개념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출 기업 기술개발 과제 안에 수출 초보형 과제가 있습니다. 2년간 사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최대 4천만 원 ]까지 기획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획 지원을 할수 있는 기획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 최대 2억까지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획 사업과 연계해서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공정, 어, 품질 기술 개발 사업에는, 어, 세부적으로는 제품 공정 개선 기술 사업이 있고, 뿌리기업 공정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품을 개선할 내용을, 어, 우리가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고요. 어, 공정 개선은, 어, 떤 그, 공정의 어떤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어, 시행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 최대 5천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뿌리기업 공정 어, 기술개발 사업은 어, 뿌리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한해서 어, 연간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기업 입장에서 또 도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어,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어, 특히 이제 재창업 한지 7년 미만 혹은 재창업 예정인 사업, 사업자가 최대 1년간 1억 5천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제도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전환 기술 개발과 제도전 기술 개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걸음 협력이 있고 도약 협력 그리고 전략 협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걸음 협력은 R&D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연간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약 협력은 5인 이상 혹은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골자는 첫걸음 사업과 똑같은데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고요. 전략 협력 가운데 올해 지역유망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유의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2년간 5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정과제로 우리가 진행한다면 은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내나 국외, 해외 수요처, 수요처에서 구매하약서를 써줬을 때 구매 조건부 형식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사업은 과거의 용복합 R&D 사업이 다시 탄생한 것인데요. 네트워크형, 즉두 개의 회사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획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3천만 원의 기획비용과 8천만 원의 IPR&D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가운데 특이할 점은 먼저 서술했던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의 수출초보형 그리고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네트워크형 사업의 기획기간과 함께 기획할 수 있는 R&D 사업을 처음 도전하는 기업들이 같이 R&D 기획을 하고서 처음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D 역량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R&D 기획 지원 사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멘토링 과제와 전략 과제가 나눠집니다. 근데 전략 과제 같은 경우는 4개월간 2,5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 이 사업은 어, 실제 그 R&D 기획 지원 기관과 어, 처음 R&D 하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어, 이 R&D 기획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일 경우에 추후에 예, 창업 성장 과제나 어, 혁신 에, 기술 혁신 사업을 할때 어,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50%에서 어, 80% 이상의 그이 기획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 이렇게 넘어왔을 때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창업기업의 경우 올해의 특징인 기획지원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인력 인프라 사업에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 첫째로, 공공연, 즉, 공공연구기관의 인력연구 파견 지원 사업이 있고요.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최대 50%를 지원하는데, 이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들을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박사들을, 어, 석사일 경우에 4천만원, 박사일 때는 5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지원급을 떠나서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력도 채용하는데 채용장려금도 받고 R&D 사업을 팀원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노드의 수립 전략을 우리가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전략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기술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성장 기술을 우리 제시할 수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분야 15개, 중소기업 성장 분야 13개, 총 28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술 로드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로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사업은 총 3737억원 정도의 예상규모인데 이 가운데 주요 창업지원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3년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연계 사업으로 2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벤처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어, 이 역시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어, 최대 9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 벤처, 어, 기존의 어, 벤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어, 선정된 벤처기업과 함께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은 어, ICT, 특히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예비 창업자 또한 3년 이내에 창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단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으로 스마트 창작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 중에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 사업가와 기존의 멘토 그룹인 장년 창업가들이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요, 창업 선도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창업 선도대학 사업은 전국의 40여 개의 창업 선도대학에서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이 시제품이나 어, 이 사업화 자금을 함께 쓸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청년사관학교로 불리는데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의 창업 어, 예정자나 3년 미만의 창업자가 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연간 어, 1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최대 2년 어, 2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창업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창업준비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기타 창업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 일 글로벌 사업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ICT 분야에 특화해서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엑셀레이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7년 미만의 기업이 해외에서 법인 설립이나 고용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 및정부출연연부개발자금 활용하기 편에서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